하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한배 씨가 과거 대장동팀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직에 깔 가능성을 암시하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2020년 3월 24일 자 녹취록을 제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정회계사는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김씨는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대답한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영하기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오늘 떼자 정회계사가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 라고 답한다. 곽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부분은 김씨가 증인을 청와대나 여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회계사를 요직에 보낼 정도로 김씨가 이 대표 측과 밀접했고 자신과는 소원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회계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회계사는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정혁 예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이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러 녹음 파일을 잘라낸 것이냐고 물었다. 정혁 예사는 잘라내지 않았고 업무와 상관없겠다 싶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계속해 김씨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정획예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김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녹취록도 제시하며 무슨 카드를 가졌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정획예사는 실제 어떤 카드인지 모른다고 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김씨가 증인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나? 김씨가 이재명 대표에겐 이재명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물었고 정회계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정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등과 2012에서 2014년 2019에서 2020년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